그 중에서 구성들이 어, 이 등급 경쟁을 벌일 때, 자,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 빈칸. 그러니까 추이일그 다음에 순서 배워. 따라서 문장 삽입 배요 어, 갈수록 빈칸은 극복되는데, 순서와 삽입이 끝까지 남아요 끝까지. 어, 매년 느끼는 건데 예전에 안 그랬어. 순서 삽입도 굉장히 빨리 풀어냈는데, 요즘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오히려, 황당한 데서, 논리가 생겨서 아이들이 못 건드리게 문제를 자 변형을 시켜요. 3년 주기로 계속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 트렌드가. 이걸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뭐그냥 왜냐면 순서는요. 어, 현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를 인식을 잘하는데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제지알 주제문이라고 여기고 풀어야 돼요. 그 애들이 그냥 이런 생각안 하고 풀어요. 원래 영어라는 거는 어차피 언어잖아요, 영어죠. 그래서 모든 언어는 단락 구성 방식이에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락 구성 방식 뭐가 두 가지야, 두 가지. 번씩. 두 가지식은 첫 문장에 주제가 나오거나 두 번째 유형, 첫 문장에 아니라 두 번째 문장에 주제가 나오거나. 그리고 이런 째 유형은 되게 뭐냐면 음, 어떤 그 사회적 통념 같은 게 나오고, 그다음에 하우에이거나버스 나오면서 비판 내용이 나와요, 비판. 속력 빛관 유형 수능에서 많이 있습니다. 앞에 쭉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이제 뭐 반전이 들어가.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 임팩트나면 이건 1 0야두 번째, 세 번째 문장만 결합시키면 완전 주제가 나와요. 따라가이 읽을 필요도 없어. 아예. 예전엔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찍기가 가능했어요. 요 유형만 발견되면 애들한테 무조건 찍으라고 했어요. 다읽지만 읽으면 오히려 방해가 돼. 막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뒤쪽에. 그거 발견돼. 통년비판글은 애들이 거의 100% 맞췄어 그러니까 영어 기초 하나도 모르는 애들도 통년비판글 나오면 아싸가오리 외치면서 막 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해석을 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뭐 답사는 아무 어려움이 없데통년비판글이 나오긴 나오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페이크를 써서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분들이 있다 영어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어? 비화된다고 얘기하는 게 낫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거 가장 중요한 거 순서 배우은 뭐라고요? 제시문이 주제문이다. 대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니다 그럼 읽어. 읽은 다음에 뭐해서? 이거. 이 주제문이라고 읽었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아, 주제문이니까 당연히 요약이 필요한 거고 그치? 어, 이 요약을 통해서 이제 글쓴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거 아니니? 그치? 아, 그래. 그래서 필자의 생각이에요. 그거 보이죠? 필자의 생각. 이거 읽어내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 이게 두 문장이다. 그럼 끝 문장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 문장이다. 역시 금문장이 중요해요. 만약에 한 문장이다. 그러면 술부가 중요합니다. 술부. 주어 나하고 동사 나오니까 동사 이후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술부라고 얘기해 동사 이전까지를 주부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어? 들어봤지? 아, 이거 볼게요. 이제. 자, 뭐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e 셉션 나왔어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예외냐면 수요의 법칙 이랍니다 수요의 법칙. 당장히 공부 안했나? 수요의 법칙. 사람이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어떻게 돼요? 가격 정쟁력이 높아지는 거지. 그치? 그잖아. 내이커브라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걸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팔지도 못해, 이거. 그치? 어, 근데 한 사람 나왔어. 한 사람, 두 사람 나왔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당한 가격에 합의가 되겠죠. 그아 100명이 200명이 서 그럼 계속 올라가겠지. 치솟겠지, 가격은. 그치? 수혜도 없지야수 쉽게 얘기하면. 나 됐어요. 그러면. 수요의 법칙에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학에서의 수요의 법칙을 뛰어넘는 게 있다 라는 얘기야 일단은 그럼 상식을 넘어선 거이다 라는 걸 먼저 감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흔한 뭐가 예외가 일어납니다 이게 동사예요 자동차잖아요 그죠? 어 c c u r 문법에서도 많이 쓰이죠 저게 만약 에 is occurred a r occurred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답이야 알겠지? 선천성 자동차이다 그리고 이 네, 네, 네. 순서삽입해서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왼이에요, 왼. 왼이 게 중요합니다. 웬과 이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필자들이 이제 글 쓰는 형태의 스타일이 있는데 천재일수록, 어, 약간 천재기에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유어로표현해면 세계 석학들이라고 해요. 석학들, 아인슈타인 글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어, 어. 그래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보통 왼절이나 이프절에다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막 적어. 이런 것들을 점 존재해두고 풀어나가면 좋아요. 봐봐요. 사람들이 어떨 때, 이런 게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경제 수요의 법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이 언제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뭘 판단하냐면, 봐봐요. 판단하는데, 판단하는데 뭘 판단하냐면, 근거, 근거 토대 바탕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그럼 뭐야, 핵심 가격. 알겠어? 물건 살 때, 가격 보고 판단한 거아야 이건 수요의 법칙에서 벗어난 거야. 그치? 어, 가격을 통로 해서 퀄러티를 판단한다는 얘기에요. 퀄러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비쌀수록 퀄러티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어, 근데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들어가면 아, 안 사. 왜? 네. 퀄러티는 높아 보이지만 비싸서 안 사.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 비쌀수록 사람들이 막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필자의 생각 이거, 뭐야 경계법칙의 예외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결국 가격을 토대로 품질, 물건의 품질을 판단한다는 얘기요 됐죠? 중요한 내용 나왔네. 왼쪽에. 됐잖아. 그리고 대시가 나왔어. 대시는 못다 말했을 때,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연, 부연 설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연 설명. 알겠죠? 어, 오자란 생각을 다시 하는 거야. 앞에 내용하고 확 달라지진 않아요. 대시가 나오면. 그래서, 대시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소술. 제소술. 가사는 설명해준다 해서 제소술. 어떨 때는 아예 이런 표현. 부모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도에선이 부모 하나가 결정 연가죠. 어떨 때는 동격이라고 생각할 때. 너희 동격이 더 와닿지. 그렇지? 동격. 나의 아버지 토머스는 이 똑같잖아. 우리 아버지가 토머스 아니야. 그치? 그런 거야. 그때 이제 콤마가 동격이 콤마가 되겠지. 해봐. 즉, 해 놓고 뭐라고 하세요? 즉, 해 놓고 사람들이 인식한다, 인식한다라고 하죠. 아까는 판단한다고 라 했는데, 이번에 바꿨어. 또판단한다그러면유치지잖아요그리 그치? 어, 초딩, 초딩 영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지제 대신에 펄식으로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인식합니다, 이번에. 뭐라고? 자, 더 비싼 상품을, 이게 이제 보통 일상 상품을 말합니다. 이용품, 여러분들이 쓰는 거, 어, 라면 뭐 이런 거, 매일매일 먹는, 먹는, 어, 것들을 말합니다. 필요로 하는 제품을 우리는 아, 상품이라고 하는데, 일, 어, 일상 상품에요해 그래서 더 많은, 값 비싼 이용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뭘로? 어, 해줍니다. 더 나은 퀄리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똑같죠? 뭐, 판단합니다. 인식합니다. 뭐가 달라. 그지? 어, 요약되죠? 어, 요약되고 필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다들어 있죠? 그러니까 비쌀수록 퀄리티가 높다고 판단한다는 얘기 한마디 말해 놔, 어. 소비자는. 근데 이게 뭐라는 거야? 일반적인 경제 수요의 법칙에서 벗어났다는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제. 그럼 뭐가 나오게지 인가? 부연문이 이어지는 거야. 주연문이 나왔다는확 확지를 연을 갖게 되면 뒤에는 부연문이 이어질 거니이 부연문도 어,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단락 구성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편하게 가시는 게 얘예요. 이 근데 이 예를 읽어보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로 이해를 먼저 봐야 돼. 어? 이거 예가 아닌 것같아 그럼 빠져나오면 돼. 바로 빠져나오면 되는 이야 알겠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 잡아봐 보면 아는 사람들 됐죠? 뭐 한다? 네임 브랜드 하스피 맞네. 맞네. 자 알다. 이거를 아까 우리가 이것던 주제문에 들어갈 수 있는지만 한번 판단해보는 거야. 그러면 유명 브랜드. 네임 브랜드 아니 이름이 붙어있으니까 유명 브랜드. 유명 상표의 뭐야?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 맞지? 어. 그래서 유명 상표야. 아스피린은 아스피린은 모욕한다. 이게 왜 써졌냐면 메인 브랜드는 뭐야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나라예요. 이게 알겠어? 어. 야 이거 상표가 파네. 브랜드가 파네. 이런 얘기 하잖아. 야, 똑같은 제품인데 너희들 뭐 사냐고. 너희들 TV 광고 속에서 많이 봤던 거 익숙한 거 그런 거 사잖아. 독사람들은. 그, 그 어? 어, 이건 어느 제품이야? 몰라, 이거. 뭐, 스타, 스타 회사에서 나온 건데, 스타 회사가 뭐야, 이거. 뭐 중국 거 아니야? 나안살려고 뭐 그런단 말이야. 알겠지? 유명 브랜드 사잖아요, 되게. 전제 제품 사려고 응. 그래, 뭐요? 특히 더워가지고. 나, 내가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브랜드가 그냥 하나였어. 소니. 최고였어. 세계 최고, 뭐, 음. 소니였어. 소니. 정말로. 국내? 석아하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뭐, 맨날 생일때 선물 받을 때도. 뭐니? 니네는 잘 모른다더니 르워크라이게 있었어, 워크라 그래서 뽑고 다니는 테이프 그때는 테이프 바꿔가면서. 대학가 의견 노래도 듣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다 되잖아요. 핸드폰이 나왔으니까. 그때 휴대폰도 없었고, 휴대 전화도 없었을 때요. 나 때는. 나 때는 내가 결혼 식전에 나온 게 뭐지? 아, 삐삐. 삐삐가 처음 나왔어. 삐삐 전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다시 봐봐. 그러면,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딱 나오면. 아, 그래서 유명상표는 아, 만약에, 아스피니죠? 아, 아스피니죠? 아스피니를 사람들이 산다라고 나왔어요. 산다. 자, 여기 봐 이분이 푸. 이거는 조건이 아니야. 이분이 붙으면 이 푸에 붙으면 이건 양보적이에요. 양보적은 거의 대조를 나타내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주절의 내용과 이 뒤에 내용은 다르다. 비로, 바로 그 아스피린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알겠죠? 넥스트이시니가 바로 옆에 뭐가 있대요? 부산니까 다 보고도 되었네 이렇게. 바로 옆에 어? 유명 브랜드의 아스피린 바로 옆에 주지마 바로 옆에 어디에? 어 약국에 있는 셰프 선반 위에 약국 선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꺼내잖아요 그렇지? 어? 어? 필요한 약국 선반 위에 있는 바로 그 유명 브랜드의 아스피린 바로 옆에 뭐가 있어? 옆에 사람들은 뭘볼수 있다고요? 자 브랜드가 없느 애요. 언브랜드 레나즈지어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느냐. 이것도 무슨 뜻이야? 같은 뜻이야. 이것도 무슨 뜻이야 그냥. 아 그냥 일반적이냐 일반적인 명칭에 일반적인 명칭. 그냥 아스피린인 거야 이거. 어디 뭐 광동제야 아스피린 이런 게 아니란 얘기야 이 그래서 브랜드도 없고 일반적인 명칭에 아스피린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여 봐. 이런 거에 아 특성이 나왔잖아 이 아스피린에. 일반적인 아스피린인데 똑같아요. 동일한 스피린다 아이덴티카 뭐라고요? 동일한 동일한 동일한 자, 얘가 일란성 쌍둥이를 뭐라고 하니 영어로 아이덴티컬 트윈스라고 해요 아이덴티컬 트윈스 쌍둥이는 일환성도 있고 일란성도 있단 말이야 얘가 무슨 말이지? 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란성 자, 그래서 동일한 화학공식을 갖고 있느냐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 품질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화학공식이 같아서 품질이 똑같다는 얘기에요. 품질이 품질이 분명히 똑같은 일반적인 안스프린이 있는데 이거를 보게 되는데도 어떻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이거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결정기획과 가르쳐 줄게요. 다음 내가 순서한사기문제풀때 가장 중요한 거 1순위가 뭐예요그리 연결어가 아니에요. 지시어예요. 지시어 GCO. 근데 그 지시어를 꼭꼭 숨겨놔요. 영어에서는. 그 지시어를 꼭꼭 숨겨썼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노이드아이는 지시어를 사용을 많이 안해요. 디지나안 대, 지시어 용서. 이거 플러스는 단수 명소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이러한, 그러한. 내가 들 조지마, 여기, 여기. 어? 수능하고 직결되는 거야. 이게, 3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 3학년 보고서로 올라갈 수, 더 쓰여. 1학년 때는 그냥 내용만 읽어도 풀수 있는 문제다풀수 있어. 근데 내용과 좀 접근이 안 된단 말이야요황학년에 가면. 어려워서. 자, 봐봐. 디스나 데 플러스 단순 명소. 이거 뭐. 아니면 디스의 복수형 디즈. 아니면 대세 복수형 도우주 플러스 복수 명소.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형용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시 형용사들인데, 요거는 이제 뭐야? 어, 이러한, 역시 똑같아. 회사은 똑같아. 이거나 저거나. 이러한 복수 명사고, 또 이러한 단수 명사인 거야. 명사, 에서도 붙느냐, 안붙느의 차이인 거지. 똑같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집어넣어야 되겠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트 알고 있잖아. 이트. 그죠?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미안하지만, 써치안붙어있는치 서치. 그런 말이에요. 꼭 알아주세요, 치그 다음에 지시 부사도 있어요. 내가 알라나 알르라는거꼭 알아도 이미 순회서 축제 된 거야. 그 대신에. 꼭 알아도 요그 다음에 레더라는 것도 부사가 있어요. 오히려, 그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그보다는 오히려. 이것도 지시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그렇게? 꼭 쓰고 봐도 요 그렇게. 자, 꼭 알아도 요 이런 지시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할게, 마지막. 지시어, 지시어의 끝판왕은 뭘것 같아, 그래서. 지시어의 끝판왕은 뭘것 같아. 더야, 더. 정관사 더야.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 승자야, 어? 위너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더, 더가 나왔을 때두 가지가 있다. 어, 알 그치, 더그 가면 단수명사도 나올 수 있고, 복수명사도 나올 수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이게 무슨 얘기야? 글야 아까 나왔던 디스나 디지나 디즈나 도우주를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이게 도는. 알겠죠? 디스 대디지도우들을다 포함한 개념이 도란 말이에요. 전반사 도는 무조건 그러면 지시어로만 쓰이느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이거 구별할 때가 이제 옵니다. 어떨 때냐면, 이럴 때예요 얘가 첫 번째, 한정사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정사로 쓰였는지 지시어로 쓰였는지를 꼭 이런 데 구분해 내는 게 중요합니다. 응. 그 다음, 한정사로 쓰였으면 어떨 때일까? 한정사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 개념이 잘 모르면서 한정사라는건 뭐냐면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거예요.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킵니다. 그말 잠깐만 이쪽으로 내려올게요. 자, 여기 봐. 원래 물집명사기 때문에 원어는 관찰 안붙여요 물! 이렇게 나왔어요. 물! 그런데 잘가 야, 여기 봐. 이 물속의 물이야. 그서 인디스웨이라고 나와고 형용사 구가 나옵니다. 이건 형용사 구에요 전면구는 형용사고 부사고로 쓸수 있는데, 자, 동사를 꾸며줄 땐 보통 부사구지요? 그런데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요거는 형용사구가 돼요. 뒤에 형용사구나 또는 광일행사들 같은 형용사 절의 수신을 받는 이 물은 이 세상 모든 물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바로 이 우물 속의 물이라는 한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정사절을 붙여주는 거야. 이거는 지시어가 아니야. 그 물이 아니란 말이야. 이 우물 속에 있는 우물로서의 한정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시어 개념으로 활용해서는 안돼 여기서는. 알겠어? 근데 어떤 걸 활용해야 되냐? 이때는 뭐라고 했어? 한정사야. 근데 이럴 때는 활용해야 돼. 이럴 때 예를 들어 봐. 어보이 이렇게 나왔어. 어보이. 어떤 한정년이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 근데 다시 떠보이를 받았어. 떠보이 이렇게 나왔어. 이때는 한정사가 아니라 지시어로 쓰인 거야. 앞에 나왔던 바로 이 소년을 다시 받을 때는 어보이로 말해야아요 더보이라고 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지 오케이. 이랬다가 다시 더보이를 다시 받는다면 뭘 받으러? 그렇지. 희로 받고있지 그때는 희로 받는다 거예요. 그때는 희로 받아요.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런 이어서 가는 거예요. 얼 이게 언어의 논리야. 다시 봐. 자, 뭘 발견했냐면 내가 딱 보자마자 A 아니면 C로 갈거 아니에요. 이거 입고 나서. A 아니면 C 가는데 이게 걸려서 는 브랜드, 브랜드 엑스가 브랜드 엑스가왜 갑자기 튀어나지 그러니까 항상 그룹 점프하면 안 돼. 계속 꼬리에 꼬리에 넣고 이어져야 돼요. 근데 갑자기 돌리냐? 아니면 단어가? 너무 갑자기 확산돼서 점프에 꼬리도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여기서 아스피린, 자, 똑같은 아스피린인데도 브랜드가 있는 아스피린 컬러티가 높은 곳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산다라고 했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 여기 보니까. 이건 강조해져. 두은안 써도 돼요. 생략 가능해요. 왜 썼어?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산다는 거를. 바로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해달 이거 막. 여기. 뭐, 야 뭐야? 뭐하는거 같아? 느낌 뭐지? 이거. 이거. 여기안 붙었잖아. 여긴 더가 안 붙었잖아. 그냥 네임브랜드 아스트림이었잖아 근데 얘는 붙었잖아. 그럼 붙은 거는 안 붙은 거 받지는 않아요. 절대 이거. 이 순서 정해져 있어요. 안 붙은 걸 붙여서 다시 만든니 이건 순서예요. 이건 확실한 원리예요. 여러분은 응. 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B가 c 에 연결된다는 건 확실해진 거예요. 첫 번째 문장으로 B가 온다는 것도 확실해졌 거예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중간에도 돼요. 알겠지? 겁먹을 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냥 뭐소심해가지고 끝까지 다 읽는다는 거 아니면 출제 위원에 대한, 출제한자 다음에 대한 예우를 왜 이게 끝까지 있는다 이런 이유는없어요 그래서 보다가 자, 내용을 살짝 볼게요. 그래서 그러한이라고 읽어야 돼요. 더는 지시어기 때문에 그러한. 뭘 맞는다 이걸뭘받는다 그래서 비해서 쉬로넘어가 자, 그래서 유명 그러한 유명 브랜드의 아시스크리 사는 소비자들을 느끼는 거야. 됐지. 오. 자 이렇게. 근데 여기 좋아보이 있고. 먹어보니까. 분석하고. 이게 네, 뭐야. 몸하 당연하다. 뭐만 는것 당연하다. 메인 에듀에은 몸하는 편이 낫다. May w e well, 는 뭐하는 것도 당연하다요. Have a reason to 뭐냐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뭐하는 것도 당연. 자 그래서 비교하는 비교 가격을 사용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뭘 판단하는데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상대적인 커머티에 커머티 집을 판단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노래인데 예. 알겠어? 어, 판단하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거 비교 가격을 사용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뜻다 어 이걸 선호하는 소비자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그들은 그들은 당연히 소비자들 그 소비자들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는 소, 어, 소비자들 이런 이 사람들이 자 프리퍼도 알아둬요 프리퍼 A t B 여기 총 맞네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B보다 A를 선호하다 주셔요 이거는 B보다 A를 뭐하나 선호하다 선호 더 좋아한다는 얘기요 선호하네 어 그래서 그들은 뭐한다 는 얘기야 그 X 브랜드를 벗어나는데요. Y 브랜드보다. 그 이유는 뭐예요? X가 바로 약간 더비싸다고하는데요 그치? 왜? 여기서 비싼 건 뭐하고 있고래요 퀄리티. 그지 하이 퀄리티는 비싸게. 돼. 이런 건 넘어가는 거야.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지 않요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브랜드 X가 뭐 한다면, 어, 가격이 떨어뜨려. 뭐? 어. Y 브랜드, Y 브랜드 안 사려고 그래어 X 브랜드보다 비싸 비싸니까 그걸 막 살려고 소모했는데 어때? 와이브랜드의 가격 여기서 가격이죠. 가격 가격 아래로 그 가격을 줄이 줄이고자 한다면 이렇게 돼 알겠어? 줄인다면 엑스브랜드가 만약에 줄어든다면 내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일 뭐야? 소비자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요 아, 그것이 무슨 엑스브랜드. 엑스브랜드가 더 이상 이제 뭐만 안타나 더 이상 우수하지 않아 됩니다. 알겠죠 아, y 이브랜드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야? 어, 그들의 스 브랜드 구매를 줄일 텐데. 들을 텐데. 여기까지요? 동사원형이잖아. 동사원형이잖아. 어, 마이크 낚시거 그래서, 어, 뭐 끝까지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바, 바로 찍고 PC 읽고, 카메라 가로고 넘어가는데.